안녕하세요 미스티코티타 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본 스트랩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잡이 길이가 양쪽이 달라서 짧은 쪽 손잡이에 긴 손잡이를 넣어서 손목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페브리니안 가방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